시동을 끄고 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될 때까지 미션오일 온도를 떨어뜨려줍니다 언더커버를 탈거합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개방해 기존 미션오일을 배출합니다 지침서에 명시된 순서대로 오일펜 고정 볼트를 모두 제거 후 조심스럽게 팬을 탈거합니다 탈거된 오일펜 내부 마그넷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마모에 따른 메탈성 슬러지를 포집하고 있으며 별다른 특이 사항은 관찰되지 않네요 좌측은 고품, 우측은 신품 오일팬의 모습입니다 해당 차량은 오일 필터가 오일팬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터 어셈블리만 교체하는 아우디와 달리 일체형 팬을 교체해야 하죠 신품 오일팬 볼트와 레벨링 플러그도 준비했습니다 드레인 플러그는 오일팬과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품을 장착합니다 신품 볼트를 손으로 돌려준 후정비팀 지침서에 명시된 순서대로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원을 그려가며 조임 토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준비한 오일은 ZF 라이프가드 플로이드 8 발단 정품 오일입니다 ZF 변속기의 경우 규격이 독자적인 관계로 대부분의 멀티 규격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전용 어댑터를 장착 후신유를 주입합니다 신유는두 번에 나누어 주입하며 시동을 걸고 나머지 오일을 주입합니다 주입이 끝났으면 신유가잘들도록 변속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미션 오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신품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 30에서 50도 중간인 40도에서 유용의 정확한 토크로 체결합니다. 320D에서 배출된 미션 오일을 샘플링한 모습입니다. 좌측은 기존 사용류 우측은 레벨링 시 배출된 오일입니다. 우측이 현재 차량에 남아있는 상태고요. 각종 볼트 및 플러그, 그리고 오일팬 어셈블리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지원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하네요. 테스시 체크를 끝으로 작업은 종료입니다.